그 처음에 처음에 무슨 말할래? 글씨 작아자마자. 음... 일단... 가와 나의 차이점. 음, 차이점을 먼저 답으로 던져야겠지? 네. 오케이, 그리고... 어... 뒤에 부연은? 그리고... 그 부연으로 가랑 나의 관점. 그치, 자원배분에 대한 관점 설명해주면 되겠지? 오케이 좋았어. 그렇게 이제 한문단이 되는 거야. 네. 그리고 이어서? 대심은 자의 주장을 일단 제시하고 응? 그 다음에 어... 가와 나의 가치를 넣어서 다시 설명 응. 평가? 그러면 구도가 어떤 식이 되기 편할까 위에서 차이점을 말한 다음에 어떤 특정한 다의 주장을 평가라고 하 했으니까 가와 나의 평가가 같을까 다를까? 다르죠. 음, 일단 뭐 그런 그런 느낌이지 확인은 해봐야겠지만. 네. 오케이 그런 그렇게 이제 또한 문단을 만들고 네, 일단 기술하고 설명하고 아 이네 고려하고 어, 씨, 이거 좀어렵다 잠깐만요. 응응. 음, 음. 아 천천히. 해. 음. 청어가 널리 쓰이는 이유를 일단 제시해주세요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현 설명으로 제시문 가랑 나랑 그 길에서 찾아서 구현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엔 어 문제점을 또 이렇게 제시하고 음 그 다음에, 이제, 구현을 다랑 나에서 설명을 합니다. 오케이. 이렇게. 어,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세 가지 방법의 표현을 쓴다는 거야. 그렇죠. 근데 제목이 비중이지. 네. 비중이라는 건 뭐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, 뭐가 더 적게 차지하느냐의 차이잖아. 근데 의사소통 과정에서 우리는 보통 언어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비중은 뭐가 제일 높다는 거야? 비언어적, 반언어적 어, 그러면 여기서 비언어와 반언어가 좀 구분이 돼야 돼으 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뭘까? 말 어, 말그 자체야 그지? 네 그런데 비언어랑 반언어는 뭘까? 비언어는 어. 어, 손짓, 몸짓. 어, 어, 어. 반언어는? 반언어는, 어, 소리에 높나지나 어, 그 오, 잘한다. 오, 알고 있구나.